전자 핵이 있고, 네. 전자가 있어요. 근데 전자가 전자 핵 안에는 음, 중성자가 있고, 양성자가 네. 있어요. 어, 양성자가 있어요. 근데 어, 이 양성자는 네. 나가려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중성자가 잡아줘요. 근데,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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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원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보터는 단단한 구 모형으로 설명을 했고, 그 다음에 톰슨스는 푸딩 모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전자를 발견했어요. 어떤 유리관 안에 그래서 마이너스는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고,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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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제 a 입자 산란시 나오는데요. 네, 네. 스크린을 두고 여기서 플러스 극인 어떤 알파 입자를 보내요. 그래가지고 금판에 부딪히는데 이게 중간에 먼저 핵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a 알파 입자가 여기 멀리 통과하면 금포과해서요 밑에 빛을 반, 받는데 좀 가까이 갔다 보면 펴가지고 여기에 빛이 생긴단 말이에요.